참으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생활에 있어서 단순하다. 왜냐면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만을 내세워 상황을 보다 보면 그 순간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감정을 앞세운 나머지 상황을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불만을 쏟아내기 보다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 행동해야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일의 분류 감정과 상황에 대한 분류 화가 난 것에 집중하면 결국 안 좋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A씨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입사했는데 그 직원은 업무를 시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요 어, 다른 일을 하면 제가 집중이 안되거든요 그걸 제가 꼭 해야 하나요? 거절의 말들을 시작합니다 일을 배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하려고 하고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A씨는 그런 신입사원을 보고 화가 납니다. 너무 욱한 나머지 야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데 너가 사장이니? 하며 유치한 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입사원과 똑같은 유치한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대처한 자신의 모습에 화도 나고 하고 왠지 신입사원에게 말린 기분이 들어 오늘도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A씨는 퇴근 을 집에 왔습니다 A씨의 15살 아들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컴퓨터방에 앉아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느라 밤이 되었는데도 불도 켜지 않고 학교 다녀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정적인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옵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 낮에 신입사원한테 화난 감정까지 아이에게 모두 쏘아붙여 화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잔소리를 했을까요? 그런 방법밖엔 없었을까요?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었을까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난 감정만 치우쳐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상황을 왜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아니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올라오면 그곳에서 잠시 빠져나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고 화가 났으니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나는 감정을 잠시 두고 문제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아이의 변화, 직장 동료의 개선을 원한다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몇 마디에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나눠 내가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보면 왜 화가 나고 답답할까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높은 잣대를 두고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더도 덜도 안 바라고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랑 다를 수가 있구나 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면 서로의 조화를 깨뜨릴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감정에만 빠져 있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내는 것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 가던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차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에서 환불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화를 멀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이나 음식 관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부족한 날을 인정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화를 내는 것으로 50의 에너지를 써버리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때 남은 50의 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에너지를 화를 내며 써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남아울타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도 남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꼭 성찰해야 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관찰해볼까요? 그 반응에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만 바뀌어도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색을 존중해주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대의 색도 빛나게 해주는 우리가 되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의 감정 조절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바라며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